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서진, 혼외자 있었나? 가족으로 묶인 조연영과 비밀관계 이서진과 조연영의 관계자는 그녀일까? 지난 8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에서는 변영주 감독의 심작 캐스팅을 놓고 쟁탈전을 벌인 진선규와 이희준, 마테오 이서진분과 소현주, 조연영분의 의문스러운 관계가 드러났다. 이날 메소드 엔터 대표 황태자 이황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직원들은 물론 소속 배우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특히 왕 대표와 각별했던 희주는 연기 인생의 등불 같은 분을 잃고 큰 상실감에 빠졌고 급기야 촬영까지 3주 남은 변감독의 신작을 못하겠다는 폭탄을 투하했다. 담당 매니저 전재인 곽선영 분 팀장은 갑작스러운 불똥을 수습하려다 욱하는 성격에 똥투척이란 말실수를 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여기에 제인의 절친 김중돈, 서현욱은 팀장이 오지랍을 발휘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진선기획의 변감독의 신작을 추천한 것.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희준을 설득하려던 제인의 계획을 모른 채 저지른 일이었다. 때마침 제인은 왕대표를 둘러싼 선규와 희준의 오묘한 삼각관계를 알게 됐고 순간 머리가 번뜩였다. 내 매니저가 다른 배우를 먼저 챙기면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질투하는 게 배우들의 습성. 15년 전 운명의 장난처럼 한연국으로 연을 맺게 된세 사람이 바로 이러한 관계였다. 그렇게 희준이 다니는 절까지 쫓아가 변감독의 영화에 선규가 대신 들어갈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한 제인. 의욕을 상실했던 희주는 대표가 그 영화 주인공으로 선규도 고민했다는 말 한마디에 다시 경쟁심리가 불타올랐다. 그렇게 사건은 정리되는 듯 싶었지만 이를 모르는 선규가 변감독을 직접 만나 출연 의사를 전하면서 일이 꼬일대로 꼬여버렸다. 이에 왕 대표 장례식 휴시트까지 만들어 두 배우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 했건만 선규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만나서는 안 되는 두 사람은 제대로 맞닥뜨렸다. 더군다나 영화 제작사 대표의 등장으로 모든 사실을 눈치챈 선규가 너그럽게 양보하겠다는 말로 희준의 심기를 건드렸다. 결국 대학 시절 지정사까지 나오자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고 서로 자기가 변감독 작품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제인과 중도는 난감 그 자체였다. 설상가상 주도식에서 이차전이 발발했다. 주도사를 하게 된 선규는 평소 왕 대표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렀는데 이를 가만히 볼수 없었던 기준이 나서며 이번엔 마이크 쟁 탈전이 시작된 것. 그런데 눈 뜨고는 볼수 없었던 그한장의 듀엣은 절정으로 갈수록 화음까지 가미르며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됐다. 이렇게 다시 화합한 두 사람은 결국 왕대표 무덤 앞에서 우리 앞으로 잘 지내게 라고 약속했다. 이환장할 신경전에서 특별한 케미스트리를 엿본 제인과 중돈에게 신박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변감독에게 선규와 기준을 모두 캐스팅해 남자와 남자의 멜로로 바꾸는 메소드를 제안한 것. 통속적 멜로라인에 고민하던 변감독은 두 매니저의 묘안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배우도 감독도 만족시킨 금상첨화의 결과였다. 한편 오묘한 분위기를 풍기던 마태오, 이서진 분, 이사와 신입 소현주 주연영 분다 비밀스러운 가족 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주가 배우를 꿈꾸는 아들 고은결, 신현승 분, 귀하친해 보이자 태오가 내 가족 건들지 말하며 가시독신 말로 쏘아붙였다. 이에 예, 나는 가족 아니고 원대라며 크나큰 상처를 받은 현주가 눈물을 흘리며 이들의 관계에 궁금증을 폭발시켰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